<웃음> 얘들아 미안 늦어서. 어 코르토 코르토 사스케 미안 아무는 내가 까먹었다. 하지만 이 코르토님께서 모든 걸 다시 제자리로 돌려주지. 널 용서하지 않겠다. 얘들아 나만 데리고 있어. 어 코르토 괜찮아 그래 아무는 중요하지 않아. 네가 와서 정말 다행이야 코르토. 그 큰일났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말만 살아가지고 셋다 죽게 생겼는 말? 이걸 어떻게 하지? 야, 뱀병아리! 오늘 이 재산 날이다. 이 코르토님께서 널타나치지 않겠다. 멈추고 있지 마! 버무리지 마! 알람 코르토! 이 상대가 아니란 말이야! 야야아! 내 상대가 못 된다. 잠깐만, 잠깐만! 어. 자이 두루마리를 줄 테니까 우리를 좀 내버려둬 붙어갈게 야 사스케도 축뭐하는 거야 그걸 왜줘 <웃음> 그게 현명한 선택인 거지 야 사스케 너 미쳤어 그걸 주면 어떡해 바보 같은 코르토 너 목숨 잃고 싶어 어 우리 셋다 죽을 셈이야 야 사스케 미쳤어 으이 야 코르토 너뭐 하는 짓이야 코르토. 하는 건 두루마리가 아니란 말이야 내가 아무는 잃어버려서 네가 진짜인 줄알수 없지만 내가 하는 사스키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아 아하하하하하하하 맞아 코루토 나는 두루마리 따리는 필요하지 않아 그냥 니들 목숨이 필요할 뿐이지 하하하하 뭐라고? 예? 이야 그만둬 코루토 뭐하는 짓이야 이야아 어? 어? 어디갔지? 어? 내가 사실 노리는 건 바로 너였자! <웃음> 음. 뭐 뭐하려는 거야 도대체? 어?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야? <웃음> 사쿠라, 네 친구들이 서서히 죽어가는 걸 보고 있으니까 어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너 따위닌자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니? <웃음> 아, 맞아. 난 그랬었지. 항상 너희들 뒤에 있었어. 너희에게 짐이 됐을 뿐 아무것도 한게 없었어 너희들은 항상 목숨 걸고 싸우면서 닌자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나는 지켜만 보고 있는 내 자식이 너무 원망스러워 하지만 이제 나도 변할 거야 그 이상 사쿠라가 아니야! 야, 야! 사스키! 예? 얘들아 다들 겠지아자 다들 수준 화드를 준비해. 어 알았어. 어 알았어. 여 뭐야?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여 수준 여여 도든 여 함을 계약하세 예. 야, 얘들아, 수고 많았어. 그렇죠. 너도 수고 많았다. 사쿠라, 너무 수고 많았어. 오, 어, 너희들 진짜 멋있더라. 알겠어, 됐어, 됐어. 어, 사스케, 우리 드디어 땅에서를 가진 거야? 어. <웃음> 자, 우리 셋이 모두 이 땅에서 한 인사를 가지고 중앙탑으로 가자. 우리 모두 통과한 거야. <웃음> 아, 와 신난다, 오 신난다. 얘들아 뭐해? 빨리 가자. 그래 그래. 아짜, 아 자, 빨리 와 얘들아. 아이 코르토 같이 가. 오 코르토 같이 가. 이야. 오. 선생님 선생님, 저희 도착했어요. 자 하늘에서 땅에서 모두 갖고 도착했습니다. 하하하하. <웃음> <웃음> 진심으로 축하한다. 너희들 셋 모두 나 중급 민자가 됐다. 하하 <웃음> 야호 야호 신난다 저기 선생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어 그래 그루토 얘기해봐라 어 우리가 정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어 그래서? 그래서 말인데요 라면 사주세요 <웃음> <웃음> 이 녀석 야 사쿠라 라면 진짜 맛있다 나도 먹어볼래? Yeah. 살쪄 어우 살찐다고 하여 네가 좋아하는 것만 먹을 수 있어 야 진짜 맛있다니까 선생님이 사주는 거 어우 됐어 선생님 라면 사주러가세요 라면 아, 먹고 싶어요 자 아쉽니다 <웃음> 알았다 좋아 오늘은 이 선생님이 라면을 쏘봐 우와 신난다 라면 먹고 싶다. 오. 야 무슨 라면이야 살찌게 왜 맛있잖아 왜어 됐어 나는 라면 됐고 혹시 그 저염식 없나 저염식 어 맛없어 맛없어